목소리 좀 힘들어 보이더라 나요. 진짜? 응.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. 전화 끊고 아. 영상이야? 응 아. 야, 말을 해 줬어야지. 다시 찍어. 백화점에 행사를 왔습니다 복장이 누추해서 얼굴만 찍겠습니다 <웃음> 아 너무 좋아 32도 맛 어, 어때요? 어, 너무 맛있어요 오.